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더뉴아반 기존 아반떼 AD와 GN7 사이에 출시했다가감 디자인 캐릭터로 많은 관심을 받은 모델인데요 준비한 제품들의 모습입니다 풀 LED 사양의 헤드램프입니다 할로겐과 차이점은 우선 광원의 변화가 있으며 바이펑션을 사용하는 할로겐과 달리 하향등과 상향등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여지는 램프 개수가 많아졌죠 더뉴아 반떼는 HLED 타입의 LED로 오토 레벨링 센서 탑재가 필요 없습니다 HLED, 즉 수동 레벨링 타입 LED는 레벨링 센서 없이 형식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죠 배선은 더뉴아 반떼에 맞게 미리 만들어두었습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배터리 마이너 스 센자를 탈거해 전원을 차단합니다 범퍼 탈거 전마스킹을 꼼꼼히 해 흠집을 방지해 주고요 조심스럽게 프론트 범퍼를 탈거합니다 기존 할로겐 헤드램프를 탈거하고요 좌측은 할로겐, 우측은 LED사양 헤드램프입니다 외관상 차이점이 뚜렷한 편에 속하며 할로겐에서 바이펑션 타입이었던 상향등이 LED사양에선 독립되어 존재합니다 여담이지만 더뉴 아반떼처럼 바이펑션 타입 헤드램프는 자기인증 LED를 지원하지 않는게 조금 아쉽습니다 할로겐과 LED사양 커넥터 외형은 동일합니다만 배선이 상이합니다 LED사양에 맞게 컨버전 후 콜게트 이 튜브와 전기테이프를 이용해 꼼꼼하게 마감해줍니다 신규로 추가되는 배선은 케이블 타일을 이용해 튼튼하게 자리잡아 주고요 신품을 장착합니다 기존 정션박스를 탈거합니다 좌측은 할로겐, 우측은 LED 사양 정션박스입니다 겉모습은 동일해보여도 할로겐에선 LED 사양 헤드램프를 지원하지 않아 꼭 교체해야 합니다 신품 정션박스를 장착 후 실내 배선작업을 진행합니다 배터리를 연결 후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데이라이트를 비롯해 하향등과 상향등 모두 잘 작동합니다 고장코드 여부를 확인합니다 깨끗하네요 풀 LED 향이 확 달라졌습니다 LED 특유의 직진성 시원하고 밝은 시야는 기본이고요 라이트 테스터기를 이용해 조사각을 조절합니다 모든 라이트 작업 시 조사각 조절은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편의법상 정해진 기준에 따라 조절하였습니다. 해당 전조등 시험장비는 LED 광원으로 하는 헤드램프의 조사각까지 조절할 수 있는 장비로 매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정밀도 시험을 받고 있기에 정확한 조사각 조절이 가능합니다. 야외 로나가 시인성을 확인해볼까요? 야간 주행시 밝고 시원한 시야를 제공해줄 것 같습니다 하포겐과 달리 LED는 상향등과 하향등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잠시 좌측은 할로겐, 우측은 LED입니다 색온도의 변화와 늘어난 프로젝션 수로 인해 외관이 확 달라졌습니다 이상 데이비 순정 풀 LED 작업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정보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